지금 태안에 도착을 했고요 입실 시간이 좀 남아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요 근처에 오래된 중국집이 있는데 탕수육이랑 이런 짜장면이 맛있다고 지고 아, 오늘 점심으로 먹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진짜 오래된 건물이다 이야 진짜 오래된 건물이지 우와 달인이야 생활의 달인 나오셨네 생활의 달인 10.. 2019 10대 달 10대 맛의 달인 네. 안녕하세 장면도 독특하고 괜찮네. 엄청 추천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먹을까 하시려면 한번 오셔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한시 이후. 자, 지금 저희는 해로지를 하러 지금 몽산포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트랑 편의점 이런 거다 있네요. 여기가 2구역 캠핑장. 저쪽이 1구역 캠핑장인 가봐요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여기 캠핑장이야. 여기가 여기 캠핑장인데 그늘 있는 데는 사람들이 있고 그늘 없는 데는 땡볕치여서 사람들이 없네. 이야, 저 봐라. 여기도 좋네, 여기. 아, 조그만 애들 이 여기다 놔주나봐. 조그만한 애들이 여기다 놔주는 건가봐. 큰애가 네. 있는데요 큰애들은 바람 많이 분다 시원하네 어, 바람 많이 부네 시원하네 이야. 여기 평상도 있네요 평상 평상이 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돈 내고 자리 맞는 건가 봐요 어, 저희 입실 전에 어, 해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산을 들고 오긴 했는데 어, 바람이 시원하네 음. 갈매기와 새마을운동 운동하실 운동권에 계시는 어이 그러시면 안돼요 아 운동권 운동권 모자도 그렇고 자연을 지킵시다 아. 네. 어린 쪽에는 잡지 마세요 <웃음> 오 좋다 야 근데 조금 나가야 있대 여기는 없대 조금 나가야 있대 한한2 m 부터 나가야 된다고 했어 잠는데안 어, 나오겠지 야 없어 이씨. 이렇게 깊이 파야 된다고? 야안 되게 어. 없어 없어 아이. 힘들어 어야어깨도 그렇고 조개도 그렇고 뭐가 있는 거야 있기는 여기 어, 어, <웃음> 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야, 없는데? 야, 생태계 다 파괴됐네. <웃음> 생태계 이미 다 파괴된 거 같은데, 지금? 없어, 없어. 이 몽산포 해수욕장에 어저께 갑자기 어,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가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 조개잡이 금지됐대요 갑자기 아 망했다 그랬는데 어, 이제 그거에 대한 문의가 이제 캠핑장으로 많이 오니까 캠핑장에서 공지사항 올려놨더라고요그 구역이 있는데 헤루질은 어, 할수 있는 구역이 훨씬 더 많아서 예, 상관 안해도 된다 아 헤루질 할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받고 지금 왔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뭐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파면 되나 해면 판다고 나와? 이게? 해면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간 말랐어 지금 상태가 파괴됐어 지금 큰일 났네 Sigur, Steven, Sigur Yeah, Sigur Hi Hi, Man Yeah, come on Hi Nice to meet you Yeah, Sigur, Steven Hey, Steven, Sigur Hey, come on Yeah, hey, where are we going? Yeah, Man, come on 물 뭐야 오! 저게 다! 오! 1호 저 통에다 넣어 물 담아서 와 제가 찾은 거예요 오! 잘했어. 여기 개까지? 야 이거 그이 근처에 많을 수도 있어 오! 여기 개까지 있어 여기서 뭐뭐 막대 있는 거 이렇게 막대 여기를 봐봐요 오! 여기 뭐가 찍게 같아요 요거 여기 또뭐 있다 조그만한 거 일단, 맞쪽에 있는 근처에다가 한번 파보자. 이거 동죽 쪽에도 나올 수도 있어. 아우씨나 피증 못하겠네. 아, 씨. 없어. 아 생태계 다파게야 됐네. 큰일났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 F 사이트 구요 여기가 F1번 그리고 저희가 F22번인데 지금 이렇게 솔밭이거든요 솔밭 뭐 남부군들 엄청 많잖아요 예, 네, 남부군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자리 어쩔거야 2이데 너... <웃음> 우리, 자... 우리 자리 완전 땡볕이야 이거 어떻게할 거야 야 너무 땡볕이다 우리 자리 왜 이러니 우리 자리 아무것도 없어 왜 이래 우리 자리 <웃음> 우리도 왜 이래? 어떻게 하지? 일부러 좀저 가운데다가 잡았어요. 그늘이 좀 많게. 근데 이렇게 땡볕일 줄은 몰랐네요. 안데 아, 이제 이따가 햇볕이 좀 옆으로 오면은 이제 좀 그늘이 올올 겁니다. 네. 이도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자리 예술로 잡았다 봐. 제수 온방지기 없짜 우리 자리가 <웃음> 제일. 텐트 저기다 쳐야 돼. 진짜 여기 <웃음> 그늘이 왜 이렇게 없어. 우리 여기만 뚫려 있어 여기만. 와 진짜 제수 온방지기 없다 와. 나 이뻐? 나 아, 이쁘대요. 저 이쁘대. 아 진짜 미쳤다 근데. 다들 그늘이 많은데 우리 사이트는 <웃음> 너무 <웃음> 여기 옆에도 옆인데 옆에는 조금 있어 저 끝에 근데 우리는 완전 없어 와 심합니다 심해 아 심하네 와. 멀리서 멀리서 짐을 옮기고 있는 남미님저 네. 앞에가 좋았을 텐데 바로 앞에 F1 저런 자리 좋네요 네. 아 일단 네. 카프부터 칠게요 더워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타프부터 칠겠습니다. 저기보단 나아요. 1 5분도나요1 5분도 장난 아니다. 1 5분도 장난 아니다. 저쪽도 뭐 하나씩 있네. 응, 하나씩 있네. 하나씩 있어요. 이런 자리가. 파프부터 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다가오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한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가오님 내가 이렇게 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웃음> 다 주네. 다가우 다퍼 주온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세팅은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엘타프 300D랑, 어, 특별히 오늘 다가오 님이 주신 이 웨빙, 아, 웨빙으로 오늘 쳐가지고 좀 짱짱하게 이렇게 쳤고요 어, 이와지작 쳤습니다. 그리고, 몬테레 의자, 그란데 사이즈 이렇게 두개칠 거고요. 마렉스 테이블. 그리고, 캠퍼필드 에그체어 두 개.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선풍기의 날이에요. 이제 파세코. 그리고 신일 공업, 공업용 선풍기고요. 이게 16인치 짜리. 요거는 제가 최근에 리뷰한 디큐브 사일런스. 그리고, <웃음> 목에다 거는목 선풍기. 선풍기, 크레버600플러스고요 목이 깊이 기능이 있는, 그리고 크루카, 크레머 1040입니다. 카투어 선풍, 저 냉장고, 편리박스 메이트 두 개,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재빙기도 들고 왔어요. 아, 진짜 근데, 우우 진짜 너무너무 덥네요. 너무너무 더워. 회랑, 그리고 재물 부추전 해먹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수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설산덕승이에요 so, <웃음> 포장,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놀래미가 엄청 맛있어요. 놀이맛 있어요? 놀래미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놀랜이가 요놀이가있놀래미가우아우놀우이가 있어요. 놀랜이가 이이가1 k 요 놀랜이가 있어요. 가어느정도이요이가있마리 놀랜이가 있어요. 놀랜가 해물파전 해먹가다어요더니오징어한 마리, 마리, 제가, 제가 해물 <웃음> 마리 서비스어 해줄 것 같습니다 아놀랜이 감사합니다. 매달 뭔가 연거거든. 아, 감사합니다. 연거거든. 그냥 이거 뜯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뜯어가지고 보이다가 따기지. 뭐 어, 이렇게 최고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 뭐. 금성호 짱, 금성호. 야, 이야 금성호 여러분 금성호 짱이다. 금성호, <웃음> <금성우, 웃음> 칠호 금성호 여러분 짱입니다. 서비스도 많이 주고, 아, 네. 짱이네. 오늘 첫첫 맥주네요. 오늘 첫 맥주. 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엄만 놔두고 둘이 빠진 거야 날 구하다가 에이, 누가? 교회에 먹은 조개는 음. 리 여기 넣는 총이 있어 서산 닭순이님 <목소리> <갓수리님. 목소리> 어때요? 음. 맛있어? <목소리> 노래미? <목소리> <응>. <목소리> 혹시 항해서 사니까? 맞네 <목소리> <낫네>. 항해에서 사니까? <목소리>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네 음. 오늘의 막걸리는 지곡 팔복 막걸리 아 우리 서산 낙순님님이 저희를 위해 서 음. 아, 네. 여러분 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깔맞춤 아까 오는데 오늘 초록색이야 오 짜자 짜기비 짜자 짜기비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아, 이 막걸리는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덜 시원해요 지금 사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냉장고 넣어놓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너무, 너무 맛있어 막걸리 안 시원하다고 맛있기가 진 쉽진 않아요 아, 근데 너무 깔끔해 정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맛을 드렸잖아요 드셔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정말 막 미친듯이 막 이거 계속 먹고 싶다고 <웃음> 뭘넣었지아뭐 아, 뭐, 뭐, 거의 말들어간거야 수준이 이거 맞춰봐 마케? 뭘거같아 아 마케는 아니야 이름이 있어 응. 이분 이상형이 인형같이 생기신 분이었거든요 아요 어, 어, 어. 아주 그전에 만난 사람은 다 인형같이 어. 생긴 줄 알았지? <웃음> 내가 많이 내려놓고 만든다 <웃음> 내 가족이 이게뭐사환하면 돈을 맞아 거에다가. 맞아 맞아 아빠가 이만큼 5천원 바꿔서 <웃음> 착하다 착해 아 그러면 돈넣고사 상환한 거야? 거 아니에요 3분? 3분? 응,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럼 500만 원 되면 3분 쓴다는 물, 거야? 물, 물이 그치 3분 동안? 그래서 어0 아, 0 원짜리 계속 바꾸는구나 많이들 잡아와 알았지? 이따가 둬와가지고 우리 조개구이 해자 알았지? 갔다 와 많이 벌어와 여기, 여기 여기 번호 뭐라고? 여기 번호 뭐라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엄마 여기 가안제 자기 e n n y s o r think about Bob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 know when it's there.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yeah. out the scene uh, Wasn't jop, trying to jop. get my numbers jop. up uh,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above me But then I s a w your face up uh, It c u s d my heart to r a i e Yeah, you're looking like a million bucks uh,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 t r e t your stuff up uh, Girl, you're h finest you o uh, of t e What I'm supposed to do. Uh. Something told me I got time to lose. Uh. Go ahead and rest. Funny thing about love. w e e t h o e We h a o s o You gotta keep your heart yeah! exposed. Yeah. n d you <목소리가> 저희 오늘은 따로 습불을 안 가져오고 쿠버스의 카사스 그있는데요거 아, 가지고 와서 오늘 습불을 키워볼까 합니다 설명서를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끼고 보는 매니저 지금부터 전화를 시작합니다. 불판 양갈비 좀 꺼내놨어? 어? 이상하지? 간것 같아 갔다고? 응아 갔어 갔어 갔어 갔어 <놀람> 갔어, 갔어. <놀람> 양갈비가 갔어 갔어 <놀람> 양갈비가 갔습니다 냄새 크고 살는데 방으로 어떡해 오는 사이 갔어 <놀람> 어, 어떡해 아까 좀 1시간 기다려서 갔나보다 정 정도 두께도 얘가 음. 다. k r i 오징어 떨어졌구나. 뜨겁지도 않은, 불도 안 붓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 룰룰하게 파네. 이거야. 야, 이거 카소스도 좋네요, 이거. 와, 잘 굽고, 그리고 이 삼겹살 기름이 떨어지는데도 안 붙어. 기름, 불이 한 번도 안 붙고, 은은하게 굉장히 오래가네요. 와, 좋아. 고기 굽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숯불향 제대로 입혀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비싸요. 이거 하나에. 버리는 것도 너무 괜찮아. 어 이것은 그냥 쓰레기 저 친환경이라서 다 썩는 거라서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시면 일반 쓰레기다 버리시면 됩니다. 고기도 좋지. 음, 아 맛있다. 지금 맛보자. 자 구우면서 먹읍시다. 오늘 병소울. 자짠짠 짱이비. 아유 좋다. 너무 좋네. 나좀 이게 한금될 텐데 애들. 거의 애들끼리 애한금 음. 먹네 내주서. 소희는 아, 다먹 오. 세번째어여소희소 알라뷰. 야 소희 네. 네. 저렇게 잘 먹으면 아빠 진짜 완전 사랑하지. 네. 진짜. 아빠 나는 두, 아, 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야? 네, 아. 일이 없어요? 야, 배는 <웃음> 맨날 밥안 먹어서 혼나거든. 이무신이거든요어 t a 이런, 부러운 새끼들. 또, 하프에다 이렇게 범위주를 펴놨네요.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여름 캠핑 하지 마세요 <웃음> 영상으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집에서 영상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름 캠핑 하는거 아닙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새마을운동 회장님이라같지 <웃음> 캠핑을 잘 해봤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아, 네! 재미고 말고요! <웃음> 자, 자, 선배님들 해수욕장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NO! Nope.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짬바 짬바, 호이자! 호잉 호잉 호잉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